지금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삽입. 삽입하면 내가 우선 제일 먼저 특징 중에 뭐야? 콤마와 콤마 사이에 주로 온다. 콤마와 콤마 사이 이거 잊어버리지 마 아, 삽입하면 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콤마와 콤마 사이에 주로 온다.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또강조하서쓴 거예요. 이게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자 규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 자, 퓨가 나왔죠? 뭐가 나온다? 부정어가 나온다. 부정어는 뭐, 노가붙을 수도 있고. 그치? 큐 말고도, 리틀도 있어. 어리트 아니고 리틀이야. 어리트는 능정이야. 어퓨는 능정이야. 리틀, 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뭐하나는냐 애니가 나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에버가 나오는 거 구별하자. 여기 만약에, if 에 v 가 나오면, if 에 v 가 나오면, 뒤에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여기 중부정어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아이씨 잘못 준 부정어 나오는 것도 똑같아. 이거 준 부정어잖아. 나스제한 나머지 것들 다준 부정어라고 해요, 응. 근데 얘는 뭐 나와? 이베이 다음에? 명사가 나와. 요 차이야. 너똑 빨리 기억해. 아, if 이 n 이는 지금 명사가 온대더라이 e r 는 동사가 온다더라. 해석은 거의 비슷하게 돼? 어떻게 해석할까요? 설령? 설령?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치? 강조표현이야. 다시 한 번. 인간사회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어왔다. 이런 뜻이요 인간사회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어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관계적인 사절이니까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들데 어?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잖아윤리학의 규범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런 죠 윤리 윤리 윤리에 대한 규범을 갖고 있지 않았던 갖추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회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중규직이죠. 네. 그렇지. 네. 윤리학의 규범을 내보내상으은다 가지고 있었다는 라 얘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봐봐. 그녀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녀는 어? 이거를 부정할 때, 우리는 그녀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돼요. 주말마다 교회 갑니다. 뭐 이런 데을쓸수 있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이거 부정하는데 좀 강조해서 부정할 때 어떻게 쓸 거냐? 어? 강조해서 자, 못 써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써게요 나는, s 서 l 이게 하나가 들어갔는데, e 를 써줬어. 그 다음에 여기뭘 써줘? go to church. 이 무슨 뜻이해 봐봐. 좀 아까 여기 했잖아, 여기. 중구정어 나온다, 중구정어 나왔다, 중구정어 나왔는데, 그 다음 니, 이 브에버 나왔다, 이회 애리 나왔을 때 명사가 나오는데, 이 브에버 나왔다 동사가 나왔잖아, 동사가. 그래서 뭐야. 이때 해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명사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뭐야? 설령? 한, 뭐, 뭐, 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하더라 뭐, 뭐 한다. 자, 간다 하더라도요. 그녀는 설령 간다 하더라도 종처럼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예배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은행이면, 야, 이게 삽입이야. 삽입을 이용해서 뭐한 거다? 강조한 거야. 삽입에 의한 강조 처음 나왔죠? 오, 삽입에 의한 강조. 이렇게. if에 뭐와? if, any가 있으니 공식이야. 공통점은 뭐야? 중부정화 나와. 컴마 컴마 사이 프애니나 이프 에버가 나와 이프 애니가 나오면 뒤에 명사 나와 이프 에버가 나오면 뒤에 동사 나와 알겠어? 해석할는 어, 법까지 다 알겠어? 이거여러분 종종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